김치 좀 먹고 싶다. 그때. 야! 카넨 칼릴리 있어요. 어 지금 사람 없는 게 새로 니까 지금 다들 모스크 가서 사람 없는 거 같아. 아. 와 예쁘다 근데. 생각게 예쁜데 카페. 카 좋아. 시시시 시시시 시시 그거, 그거 같다. 성가대. 아이, 펜, 뭐 어, 예쁘긴 예쁜데 지금 40도에 땡볕에 먹기에는 조금 사막이 오아시스처럼 카페테리 너무 반갑다 지금 포샤리 밭집 운영양 아드타르 드디어 오네요 코아리아안요 포샤리 맨니 라이스, 파스타, a s t a f r i e 토 o n right onion and s p i c y sauce and garlic sauce all i s the mix together e e o 맛있 자말레그 자존심 비오타에 저녁먹으러 갑니다 날강뷰가 있는 식당이고요 어, 비둘기 고기를 연주인마가 시켜서 먹을 예정입니다 <웃음> 제가 아유. 시켜가지고 인사이가 먹을 예정입니다 아주 비둘기 맛있겠네요 음, 원래 그 레바논텔러드래 아, 이게? 음. 근데 중도에 다 있는데 그냥 아, 덩어리 아, 이렇를 이렇게. 이렇게. 나와 아 일부러? 응. 일부러 이렇게. 나가네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 오히려 렇게이렇이이 <목소리> 앞으로랑 춤 있는 대로 내려가죠아 강물당했다 얘가. 스 이제 피라미드 오, 똥, 뷰 똥나온거 봤어 어, 어, 어 냄새 안돼 피라미드 어 냄새 어와뭐 <웃음> 어, <냄새. 웃음> 어, <웃음> 어, 먹는거야 와, 와, <웃음> 진짜 심하다 <웃음> <웃음> 피라미드 아스팅크스 뷰의 식당에서 <웃음> <웃음> 네. <suss> 동 내가 벨. 샐러드랑 빵이랑 소스랑 나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드디어 먹어